안녕하세요 호주할비입니다 여러분 가끔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아주 큰 호화 유람선을 보신 적이 있죠 할비도 항상 보면서 아 나는 언제 저거 한번 타보나 그랬는데 드디어 할비가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큰 특실로 말이죠 여러분에게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시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안내가 잘되 있는 덕분에 저희는 선실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분주한 가운데 저희는 드디어 선실을 찾았고 선실 입구에는 저희 사진과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자 이제 입실해 볼까요?